안녕하세요. 아침컬 이주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무기를 어,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운동센터 또는 뭐 필라테스 자이로토닉센터들이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스프레이나 손소독제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구, 많잖아요 센터에 근데 그 기구가 어,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물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제가 스프레이를 좀 쓰다가 좀 걱정이 돼서 연무기를 알아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연무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어, 소독 연무기는 400W 인데요 요거는 900W 에요 그래서 발사력이나 이렇게 나가는 그 연무되는 게좀 강해서 좀 속이 시원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어, 사용하는 걸 인스타에 어,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좀 소개를 하게 돼서 음, 좀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어,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앞에 보면은 요 입구에서 연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이 나오는 거고 요액 같은 경우를 요 위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입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이 통에 너무 꽉 차게 넣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연무액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흔들으라고 사용 방법에 써져 있더라고요. 이따가 한번더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꼽았을 때 뒤에 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거 바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4분에서 5분 정도 어 예열을 꼭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예열 시키면은 그 밑에 초록색 불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, 요 유선 스위치 눌러서 어쭉 발사되게 하시면 돼요. 이거 유선 스위치에 빨간 버튼을 떼면 음,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는 꼭 눌러서 이용하시는 거고 누르다가 30초 정도 어, 이용하면 어, 나오다가 어, 저절로 꺼지더라고요. 다시 또 누르시면 돼요. 약간의 무게가 있어서 어, 들고 있을 때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뭐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구성품에는 이런 리모콘이 있는데, 솔직히 사용법을 봤는데,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제가 이용하는 이 액은 지금은 제로존을 쓰고 있고요. 이전에는 피톤치드 액을 썼어요. 그래서 피톤치드 액은 그때 100ml? 100ml를 썼었는데, 어 저희가 매일 이거를 사용했었거든요. 매일 사용하고 솔직히 매시간마다는 어, 매일 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요 제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ml 인데 어, 피톤치드 용액이랑 어, 제로존이랑은 조금 음. 사용해보니까는 다르더라고요 피톤치드는 그냥 말그대로 산림욕하는 기분의 향이 나고요 얘는 조금 더 소독제 같은 향이 나요 아무래도 얘도 피톤치드 향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스모그가 나왔을 때 피톤치드 액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분 공강시간에 잠깐잠깐도 이용을 했었는데 이 제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봤더니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 스모그가 안개가 한 10분 15분, 20분 정도는 어, 유지가 되더라고요. 조금 더 세요.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하게 어, 사용하시면 되고, 잠깐, 잠깐, 중간중간에 정말 부담없이 사용하실 때에는 피톤치드액도 저는 괜찮았어요. 그거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, 음, 그러면 은 저희 시설 소독하는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어, 이 연무기 스모그머신 이용해서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어, 참고하셔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 잘 하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너무 초비상살텐데 뭐니뭐니 해도 어, 저희 개인 위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각자 면역력을 어, 세,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여유가 많이 생겨서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회원님들도 무조건 집에서도 홈트레이닝 꼭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자가 운동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플랭잉 필라테스 영상 보시면서 꼭 운동은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래요. 저희 영상 열심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